아, 너무 얼굴로 갔나? 아, 뭐야, 나왜 이렇게 안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블리츠웨이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 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우리 때 아니 우리 형때 좋아했었던 라떼 원더우먼 되겠습니다. 린나 카터 3분의 1 스케일 스태츄 무겁다. 머리결을 딱 찰랑하고 있는 그 모습 박스 아트가 인상적인 블리츠웨이 프라이먼 스튜디오 콜라보. 1대3 스케일의 네, 린다 카터 원더우먼 되겠습니다. 75년도의 드라마판이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제 원더우먼이죠. 시즌 3까지 방영이 됐었고 진미령 누님이 부른 아,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우먼,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가격대는 이제 170만원 후반대고 블리츠웨이에서 사실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도 쿼터 스케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DC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고 또 출시가 됐죠. 뭐 히스레저 조커나 호아킨 피닉스 조커도 이미 나와 있고 미셸 파이퍼 누님의 캐드먼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린다 카터가 나왔습니다.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이 나올 거라고 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블러드 스포트 그리고 피스메이커 네, 존시나영 님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내가 또 기대하고 있는 마고로비의 레드드레스 버전 할리퀸까지 3분의 1 스케일로 준비를 아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도 나오면 은또이 앰버서더로서 또이 앰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 자체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성조기의 느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원더우먼 요거는그 TV판 시리즈의 그 로고, 네, 그거를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 약간 이거 굴림체라 그러나? 아, 위에 뭐라고 써있을까? 아우, 우와, 무겁다. 너무 무거워요. 내가 네, 요즘에 근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은 위아래로 또 이런 식으로 원더우먼 똑같이 그 로고를 요렇게또 해줬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나 제품, 보증서 같은 거가 위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네. 이렇게 베이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이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겔가도의 원더우먼도 네뭐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 로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조다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도 방패 같은 걸 썼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이제 그 린다 카터 눈이 하면은 약간 변신 장면이 가장 또 하이라이트지 않겠습니까 변신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 우먼어저어 아, 자 이런 식으로 앞에도 이 로고를 그대로 넣어준 원더우먼 테마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원더우먼 이렇게 별 빵빵 DC 이렇게 돼 있고 뮤지엄 마스터 라인이라고 써 있네요. 프라임원 콜라보 블리츠웨이 라고 써 있고 이렇게 원래는 넘버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저는 이렇게 넘버링이 없죠. 또 이렇게 네, 샘플 제공해 주신 우리 블리츠웨이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비킴을 엄청 먼저 줬더라고. 하비킴 지금 조회수 잘 나왔던데 그거. 역캐는 하비킴을 못 이긴다. 요거는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 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요렇게 유광과 무광의 느낌. 네, 이게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저기 있어서 이렇게 네, 라운드를 끼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망토네요. 이제 네, 좀 유식한 말로 이제 패브릭 케이프. 오, 오, 오, 오, 굉장히 큽니다. 네, 와, 별도 촘촘하게 박아준 네, 린다 카터의 패브릭 케이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예전에 3분의 1 스케일의 배트맨 망토 이런 것들 제가 뭐 보여드릴 때도 이 정도였던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굉장히 큽니다. 이 망토를 생략하면서 변신하기도 하고, 바이크 복장, 스쿠버 다이빙 복장으로도 뭐 변신을 이제 2단 변신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원래 베이식한 변신은 이제 이 망토도 하고 있어요. 네, 린다 카터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가 엄청 기네요 아우 아우 눈이 아우 좀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얼굴이 짤릴 정도로 긴데 와 카메라를 더 뒤로 가야 되나 봐요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디테일을 제가 보고 있는데 스태츄는 스태츄일 뿐네와 그래요 다리가 굉장히 길죠 다리 굉장히 길고 이런 이제 그 S 라인 네 항아리 딱 몸매로 이제 프로필상으로 이제 키가 1 7 7 c m 예요 저보다도 네큰 분입니다 엄청 이제 훌륭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스태츄도 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네, 미스 월드 USA 위너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연기도 연기지만,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원더우먼을 잘 소화하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뭔가 이 액션 씬이 점프해서 막 내려와가지고 엄청 힘들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냥 탁 밀쳐서 적을 해치울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총을 구부리거나 뭐 사람들을 뭐 때리거나 이런 부분들의 액션 씬들을 그래도 뭐 귀엽게 봐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츠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치요? 부츠에 약간의 그런 데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지퍼입니다. 실제로 이제 열리진 않지만 지퍼 표현들이 좀 되어 있고 네, 이런 주름들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퍼 끝에 여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 부분 떨어지지는 않지만 진실의 올가미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이렇게 별들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네, 주름들 표현들도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자 뒤에 라인 이렇게 머리를 쓸어내고 있죠 네, 이런 헤어컬들 굉장히 좋습니다 조형무긴 하지만 네, 너무 표현들이 샵을 또 이렇게 네, 잘 갔다 오신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면을 좀 응시하고 있는 인다카터 네, 머리를 뒤로 쓸어올리는 인다카터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겨드랑이에서 이쇄골 가슴 라인 쪽에 이렇게 음영들을 다 줬어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조형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채색을 통해서 더욱 더 인체 라인을 더 표현을 잘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등에 이렇게 그죠? 힘줄, 핏줄 이런 것들이 조금 서 있는 이런 부분도 표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거의 뭐 손금 있는 것 같아요. 손목줄은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있네요. 이거 진짜 사람 손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손가락의 주름들, 손톱 부분들까지도 야, 이건 참. 표현이 너무나 좋죠. 아, 이런 부분들도 진짜 좋네요. 네, 얼굴에 뭐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네 우리 린다 카터 누님의 얼굴 뭐 당연히 네싱크를은 굉장히 좋고요. 이 린다 카터도 4년 동안 이제 원더우먼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성숙해진 얼굴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왕관 위에 보시면 또 반짝이가 하나 더별 안에 좀 보이죠, 그렇죠? 머리띠도 사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부메랑으로 막날렸던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눈썹 라인, 그리고 이렇게 코, 네, 입술까지 틴트한 느낌도 굉장히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귀걸이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쁘죠? 옆에서도 사실 굴욕 없는 얼굴입니다. 네, 아예 프로필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속눈썹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이 얼굴 자체에 대한 입체감 또한 굉장히 표현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약간 보시면 그렇죠? 얼굴에 이 음영 표현 들이 페인트로도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뒤로 넘어갔을 때에 네, 이렇게 머리결 날리는 이런 장면들 표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망토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오, 이게 잠깐만, 이, 아, 이 라인! 이 라인으로 이 친구를 넣을 수 있게 네이 공간을 이제 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흰색 네 보호 그게 있었나 봐요. 사실 이끈 정리도 또 이런 거스태츄나또 이렇게 피규어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도 능력치입니다, 이런 게. 어? 나쁘지 않은데? 너무 얼굴로 갔나? 아, 뭐야, 나왜 이렇게 안 돼? 자꾸 <웃음> 여기로 올라오는데 아 거꾸로인가? 지금 앞에 박스 하트를 보니까 거꾸로네. 이 지금 뒤쪽에 망토에 이 별들이 앞으로 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다시 하면 되지. 이 망토는 뭔가 무기로는 안 썼죠? 우리 옛날 형님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옛날에는 이런 원더우먼 이런 변신 장면도 많이 따라하고 그죠? 계단 뛰어내리고 막 그런 것들 그죠? 했던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거네, 이거야. 제가 보니까 이 원더우먼 지금 이 로고가 왜 뒤에다가 넣어줬지?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날개 때문에 망토를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전시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전시가 돼요. 하비킴이라면은 이거 망토 안 하고 이제 뒤태 이렇게 뒤로 전시했거나. 역시 떼고 전시하는 게 좋겠죠.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갤가도. 결과도... 원더우먼이 익숙하지만 네, 저희보다 이제 형님들 누님들 세대에는 훨씬 더 이제 유명한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을 네, 이렇게 스태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형님 누님들은 1984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카메오로 출연했을 때에또그 소름 포인트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클래식 라인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친구, 네, 그리고 뭐 미셸 파이퍼의 캣우먼 출시가 된다고 하는 마이클 키튼의89 배트맨 그리고 이 3분의 1스케일 딱 이렇게 4대장 맞추고 싶은 게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 조금 어디 회사에서라도 좀 출시가 되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3분의 1 스케일의 린다 카터 원더우먼 스태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